좋게 구슬 해주고, 니를 어떻게 해주고 싶었어. 살이 이만큼 끼어서. 사람이 곧 자빠지게 생겼어. 원래 건물체나 이런 거는 많이 봤고요. 그리고 몸도 아팠고 고등학교 때 벽에다가 칼을 던지고 진짜 팥도 뿌려보고 소금도 뿌려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 나는 받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죠.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이렇게 받냐가 제일 중요했었던 거고 이것도 참 우연이에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놀러 왔었어요. 그때 그, 그 친구의 신아버지가 제 신내림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저희 신아버지라는 분이 딱 주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장고 치고 계셨어요. 장고 치고 계셨고 선생님을 한 분을 붙여갖고 그 선생님이 저를 통과를 하셨는데 모든 걸 그냥 알려주셨어요. 선녀는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요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 뭐 동자는 뭐 이렇게 할아버지 글문 할아버지는 요렇게 뭐 할머니는 이렇게 이걸 알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답답한 거예요. 어, 제대로 됐던 게 아니었던죠.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당을 모시고 있죠? 네. 어, 어디 가볼까요? 어느 분을 모셨어? 저희 할머니로 알고 계세요 할머니가 뭐 대신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친할머니가 대신 할머니고 불사로도 오시고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조치죠. <웃음> 그럼 왜 받아? <웃음> 몸이 아팠어? 몸도 아프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럼 몸도 아프고 꿈도 꾸고 응. 뭘 하려고 해도 잘안 되고 쉽게 말하면 가위도 많이 눌렸고요 그치. 육체이텔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나마 저희 신랑 만나고서는 그런 게좀 없어졌어요 그럼 다시는 받나? 응?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치? 어. 혜영 씨는 불릴 제자가 아니다 너는 손끝에 지문이 닳도록 빌고 살고 조상의 바람이지 그래서 양쪽으로 빌었던 줄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그 빌은 공로로,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일러주게끔 오시는 거였지. 무당을 하라고 온건 아니야. 너 사주에는 불리지 못해. 내가 보니까 조상 가리도 안돼 있고. 네, 맞아요. 여기 김시든 저기 김시든 조상 자체가 가리가 아예 없어. 네,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 조상 바람. 왜 너희 임시집은 청춘의 조상 명이 짧아. 네, 맞아요. 남자들이 다 명이 없으니까. 이런 영가들이 영산이 걸려서 그걸 풀어달라고 너한테 계속 바람을 준 거야. 니가 열여섯, 열일곱 때부터 아팠다가 일을 조금 했다가 막 이렇게 변덕만 계속 주고 에이. 잠도 잘못 자고 먹는 것도 네. 잘못 먹고 네. 뭔가 생활을 할때 안정을 찾으라고 니한테또 이렇게 바람을 줬는데 신이 웬 말이냐? 그러니 아무리 힘굿을 하고 해도 네가 느끼기 힘들고 점을 본다 해도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쵸? 그런데 이렇게 모셔놓고 좀 편해야 되는데 내 몸은 똑같은 것 같고 답답하긴 더 답답하고 네. 어떤 짐을 치고 내가 항상 사는 거 같아. 그치? 진짜 신이 안 계셨으면 내가 죽였지. 지키는 신들은 다 계셔. 그분은 오늘 어떤 분이 주인공인지 찾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다퇴송하고 네.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네. 동의하나? 네. <웃음> 조상은 조상대로 이렇게 가리를 조금 잡아서 조상부터 조금 닦아내고 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면서 차근차근 앞으로 살면서 알아가는 게 네가 살고 아빠와 우리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제일 응. 안정되지 않을까 싶어. 네가 응. 할아버지 때와 아버지 때 청춘에 일찍 간 사람. 네. 어, 네가 삼촌자. 네, 네, 네. 알아. 저희 스물 살. 쯤인가 그때 음, 음. 저희 아버지 형, 위에 네. 오 형님 형님인가요? 네, 네. 어.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있어요 어. 아는 거는 없어서요. 그냥 사고로만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 그래. 내가 너한테 몸조 장군이다. 어? 너희 신랑하고 첫째 결혼했을 때 내가 못살게 했고 어? 내가 네 사랑한다. 어? 내가 네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너것도 살지 못하게 내가 바람 많이 넣고 어, 말만 하면 신경질 하게 했고 신받기 전에도 네, 어? 아이는 나았다 해도 조용한 날 없이 어? 못살겠다 입에 달고 살게 하고 이한테 기접 아닌 기접 귀신 보이게 하고 어? 자다가도 내 놀래게 하고 어? 가위 눌리게 하고 그게 뭐 시, 시조였다. 근데 오늘 뭐 나도 몰라주고 그래이 너무 모르고 하니까 귀신이 앉았는지 조상이 앉았는지 신이 앉았는지도 모르니까 어, 누가 모르니까 내가 앉아가 장난을 치든 너한테 계속 머리 박아라 신당이한테 뭐좀 할라는데 내 댓글 글고 예, 예. 뭘좀 할라 하면 신적으로 뭘좀 해볼까 하면 여기서 못하게 방해하고 예, 예. 그지 나는 네가 필요하고 다 필요 없다 이 말이다 그래서 살지 못할게 내 바람을 넣고 어, 이해돼?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내가 내거다 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보다는 이렇게 조상이 먼저 와서 임시 주력으로 응. 앉아 있었던 거지 힘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응. 오늘은 다 닦아서 걷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놀람> 썩물려나고 아끼잡기 허주허신 썩 물러가자. 자 오늘날에 이민년이라삼월열나은날 신당을 모시긴 하고 신을 모시긴 했으나 어떤 분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옛날까지 몇 년을 모시다 보니 가정 안에도 다 황폐해지고 건강으로 나아지는 게 없었다 이 가정 명당에 뭐 때문에 원인인지 오늘은 찾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네 사주에도 맞고, 신랑도 잘 되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지 판단 내보자고, 이 정성을 마련했다. 오늘날의 김씨가장 임시명당, 일체 영정부적 거들어 갑시다. 오늘날에 김씨 가정 임시명당 부정영정과짜 아니? 자 신이다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아이고 손녀야 내네 새끼야 불쌍한 내네 새끼야 내가 이걸 들고 이날까지 평생 쫓아다녔다 나한테도 맞지 않는 옷 입고 난이 하나 살리기도 힘이던데 질승했고 죽었어도 안 풀리는 거좀 풀어달라 나한테 왕래했을 뿐인데 모셨다 없었다 하는 이 신바람이 신의 벌이 이렇게 다 내려오는데 소녀야 무당하자고 온거 아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라도 닦아서 부정 끝에 신명이라 이름 짓고 있는 거 먼저 대신이라 이름 짓는 거썩 걷어갑니다 내가 그래도 임시 제자한테 네. 음, 장군인데 할아버지 때 청춘에 일찍 가신 분 전쟁통에 어, 객사신 나라장군 너거 아버지 형제자 사고로 가신 분 그동안 잘놀어 그래서 오방신장 우리가 하고 니 찾잖아 맨날 맞아요. 어, 오방장군 오방신장 내가 뭘좀 하겠다는데 니가 다 방해를 놓고 내가 신으로 뭘 쫓겨만 하려면 콩나라 팡나라 어? 귀찮아 죽겠고 짜증나 죽겠게 신당 차리자, 다시. 왜? 아니 이 정도로 안 되겠나? 아니요. 이제는 안 됩니다. 장군으로 <웃음> 아, 이제는 안 됩니다. 술 장군으로 <웃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주어신이 조상의 앞을 쓰고 네가 신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래도 어디 가면 술이라도 한잔 치고 초라도 키고 산에서 따라온 영산 네 잡자고 이렇게 목을 탁긁고 어? 뭔지는 모르게 신당 무섭게 하고 고개 못 들게 하고 했던 거 산신이라고 예. 다 받아왔던 거 그랬던 거 영산에 걸린 거썩 물리러 가자 네가 신을 받으면 나를 받아야지 어 저기 이모생 김씨 가중에 어 니한테는 시아버지 시아버지 형제자 니가 신고 타는 순간 구시라고 이름 짓고 뭐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린 다 왔다 그 전에 니가 불쌍했고 눈도 못 맞추겠고 애기아빠랑 어, 눈에 살기가 흐르니까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 사람같이 대접 안 하고 어, 죽일 것 같으니까 네, 한자 먹으면 진짜 정신이 없으니까 네. 그래도 우리도 이, 이쪽 이 김씨에서도 니한테는 네. 불쌍해서 네. 기다렸다 신랑이 그렇게 를 먹여도 저 아들 애기 니한테 효자 중생으로 네. 공으를석자라고 뛰어나지 못해도 니애안 네 먹이고 니 네. 네 불쌍하게 생각하고 엄마 맨날 고생한다고 네. 그래 동생도 내가 어떻게 해 주겠다고 네. 지가 돈 벌며 네. 해 주겠다고 하던 아이가 니가 네. 그래 신고 타고 붙으면 자가 변했다 네. 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살기가 싫다 응? 네 맞아요 지금 응. 그래서 군대에서 사고칠까봐 네, 네. 어 걱정 안돼요? 걱정돼요 어 이런 가물이 다 와서 이시큼은게네 목도 이렇 감고 있지만 아들한테 가서 네가 우리 안 찾아주면 음. 저 아들 대신 너희 신랑하고 똑같이 하겠다 라는 암시를 지금 계속 주잖아 이런 자살한 영산이랑 자살한 영가 사고로 갔던 조상 이런 기운들이 있으면서 니한테 기도를 가니까 그 산에 있는 수비들도 똑같이 오는 거야 그 수준에 맞게끔 오늘 이렇게 영산부정, 어, 조상왕래부정 썩 걷어가신다 우리가 영궁 줄로 영궁 줄로 왔지? 네 그지? 네 <웃음> 용왕 대신이야 내가 너의 외줄로 물에 빠져갔던 할미들이다 물에 떠내려가고 어쩌다보면 물에 빠지고 죽으려고 한게 아닌데 네. 어, 사고로 물살에 다 휩쓸려가서 영궁 대신으로 왔다 내가 좀더 공부를 하고 얘기를 다 뺏기고 나면 내가 좀 잘해 줄 텐데 내가 아무리 물에 빠져 죽고 수살에 가고 청춘에 가더라도 내가 너한테 옷 타는 걸 보니 참김 씨한테 할 말이 없다 에? 아니냐? 네가 밥을 잘하냐 청소를 잘하냐 깔끔하기를 하니 영웅 대신으로 가자 내가 이렇게 우리는 나한테 이렇게 쉬어가지고 너나 받아가서 받았잖아 네 <웃음> 그치? <웃음> 저 용왕에 가서 아휴 이렇게 받아가지고 너를 퍽 씌워가지고 영궁에는 뭐 수비가 없니? 거주들이 없겠니? 내가 조상을 이렇게 앞세워놓고 너를 이렇게 퍽을 씌워가 잘했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네 맞아요 <웃음> 똑같아 네. 옛날에 원상복귀 <웃음> 응. 그러니까 가자 다시 영궁으로 아니요. 이렇게 바람을 주면서, 이렇게 호주어신들이 다 놀았지, 진짜 신명에서 눈도 뜨지 않고 계신다. 너희 자손들 명을 주기 위해서 지키고는 계시나, 주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호주어신 또 용궁에서 따라들던 거, 썩 걷어 가신다. 자 오늘날에 우리 예. 김씨 가정 임시명당 하, 임시 그래 제자야 어 제자라고 다 무당하나 어 신기 없는 사람이 어디냐 어? 그래서 우리 임시 부인이 너무 모르고 살았다 사주팔자에는. 네 사주에는 조상이 왕래를 많이 하고 어, 신메에서 빌었던 칠성주를 많이 갖고 태어난 건 맞으나 무당을 하기가 너무 힘든 사주고 어느 집을 봐도 분리자고온 신이 아니란 얘기다. 그래서 오늘은 이가정명당에 산신의 길문 열고 칠성임 내 주인공 할머니 찾아서 가정 안에 용기해 달라고 빌어놓고 잘못된 게 있으며 우리 제자가 앞으로 빌고 살아라. 네. 알았느냐? 네. 벌을 쪄지는 게 있으며 닦고 살겠다는 마음으로 네가 오늘 이 정성을 드린다면 신명에서도 감응하고 너를 갈지 않을 것이니 그래서 또한번 신명에서 내려서서 3대 간신 오토지시 집안에 딱누러고 있어야 어 조상이 왕래하는 바람도 잡아주고 허전해서 놀던 기운도 닦아서 막을 수 있도록 차례차례 한번 모셔봅시다 아무리 좋게 풀려고 해도 화가 안 풀린다 지키자고 한거 아니냐 너 혼자 살자고 신받았어 아니요 다 같이 잘 살자고 받았어 어 근데 다 같이 잘살자고 하는데 어떻게 김씨 가정 한번 위해 주지 않고 저쪽 김씨 한번 위해 줄 생각이 없냐 아무리 어리석어도 기본은 없나 경우도 없나 그러니 잠을 자도 편치 않고 신고스레 신당을 차려봐도 안 편하고 뭘 하려고 해도 망가 뜻대로 되는 게 없고 예감도 직감도 다 비켜가 지금은 오늘날에 이 가전 명당에 가리를 잡자 이렇게 신에서는 화가 나고 기가 차고 매가 찬다 어리석어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 벌써 살수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 아무리 뭐 좋게 구슬해주고 니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살이 이만큼 끼어서 사람이 곧 자빠지게 생겼어 네가큰 아들 저는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치게 생겼고, 너희 신랑은 자는 잠질에도 지금 숨이 꼴딱 넘어가게 생겼어. 너는 네 식구 하나를 잃어야 될 만큼 살수 너무 끼었다. 알았느냐? 그래서 오늘 살해 살수도 한번썩 꺼들어 간다. <목소리> 우리 임시가정은 조상이 없지. 아유, 다 신이지. 뭐 아니야? 내가 신인데. 우리가 장군이, 이래 신장대로 이렇게 조상 길이에다 꽂아놓고, 너랑 내랑 제대로 한판 놀고, 내가 갈지 말지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가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이하고 신을 할 거다. 너랑 내랑 한번놀아보자 이래가. 어? 난 이래 놀아야 풀린다. 이상하게 놀자. <웃음> 가자! 아이고 미래가 무슨 신하노 자 오늘날에 네. 어, 임시가정 청춘가구 소영갔다 어, 사고살해 가고 이렇게 대신이 되는데 오늘 조모 할머니 먼저 들어섰다 내 새끼 너무너무 불쌍하고 내 자손이 너무너무 죽을까 싶어서 어 이러다가 진짜 약을 먹고 죽을까 저 어린 새끼를 두고 못 살까 싶어 전전긍하면서 너한테 왕래했던 거 할머니 우리 애기랑 풀고 갑시다 이제부터 우리 임시 부인이, 이제는 칠성을 알고, 조성을 바로 알고, 어떻게 빌어야 자식을 지키고, 이 가정을 지키는지, 이제 오늘 깨우쳤으니, 할머니도 그만 애써셔도 됩니다. 평생을 한이야원이한 만큼, 우리 임시 부인한테, 손녀한테 와서 샀던 거 오늘 썩 풀고, 썩 놀고 갑시다. 예. 가자. 에이. 가자고. 네. 간다 말아. 절대 안 가지. 갈게요. 어? 갈게요. 어? 아. 안 가지? 아, 아, 가요. 이 어깨에 앉아서 어? 이때까지 어? 신노름 했는데 쉽게 갈기가 힘들지? 빨리 나와요. 자, 용궁 대신이다, 용궁 종자다, 용궁 장군이다. 이름 지어도 다 가자. 어, 조상은 조상대로 가고, 신이라고 이름 짓고, 허주어 신, 임시제자라고 몸조에 타고들고 벌써 집을 짓고, 어? 어?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아? 이렇게 태송을 할 거라 생각도 못 했다. 신 제대로 찾아볼까 기대도 했었고, 존 스님 만나가지고 신 제대로 이제 잘할수 있을 거다. 마음먹었는데, 오늘 다 조졌네? 어? 내가 니네 마음대로 못 해주지. 가자! 그, <웃음> 장군 안 된다. 어? 해봐도, 대감도 안 되고, 오방 장군 못 한다. 어? <웃음> 왜? 들켜가? <웃음> 기가 차, 웃어. 다 들켜가, 이제. 어. 신잘 해보고 신 가리 잘 해가지고 잘 불려 보려고 <웃음> 어. <웃음> 하고 싶으면 해라 어? 임혜영이가 이겨야지 귀신에 노름에 못 이기면 이래 살 거고 임혜영이가 이기면 니 어? 네 같은 거안 받아주고 살 거고 그거 가자고 어, 그만 놀아 여기서 많이 했다 어, 이거 따라가자 어? 이거 따라가자 저기 내가 좋은 데 보내줄게 알았지? 응. 가자 응. 이렇게 해서 조상의 가물 신가물 보다는 너한테는 조상의 가물이었지 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원앙이라고 벌써 오랫동안 너한테 허주 신에서 놀던 거 오늘 자 걷고 나니 이거는 가정으로 편하게 직업으로 열어주고 소원대로 도와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화끼잡기 물려냈고 잠시 일차로 테마 해놓고 정리를 좀해는 다음 또한번 열어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라 처음엔 진짜 가리 잡는 줄 알았어요 어, 진짜 태송이라는 생각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 법당에서 있을 때도 태송이라는 단어에 어? 어니 벙벙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로 태송하기를 잘한 거죠 어, 다시 느낀 거죠 자고 제푹 자고 있는 느낌? 깨운한 느낌? 어, 그런 느낌이에요 얼떨떨하고 <웃음> 어, 이제 변화는 해야죠 기본적으로 제가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저만 달라지면 일단은 모든 게 일단은 달라지니까. 제가 시작이니까.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신구슬에서 신당을 차렸는데 어떤 신이 왔는지 전혀 자기가 알 수가 없고 젊었을 때부터 아프고 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점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며 다 신이 와서 그렇다. 라고 계속 그런 얘기만 듣고 본인도 모르게 신을 언젠가는 받을 것이야라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살았던 것 같고 신을 안 받았어 모든 풍파가 모든 게 그게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을 받았지만 이 사람의 사주나 가족들의 사주를 봐도 부담을 할 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례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혹시 내 예상과 다를 수도 있는데 예상과 진짜 똑같이 가자마자 신청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이 허주들이 자기는 조상인지 신인지도 모르고 모시긴 모셨는데 허주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신당에 가서 태송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신당에 앉았던 다 허주들 조상이었기 때문에 다 태송을 할 준비를 해서 오늘은 이 사례자 몸속에서 너는 신이야 라고 계속 직감을 주고 지배를 했던 그 허주신을 태송하는 게 가장 태마를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죠. 응. 그래서 오늘부터 응. 어찌 보면 갑자기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갑자기 살해자를 막 시키게 되고 하는 것도 자꾸 귀신이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응. 결국은 살해자가 막판에는 허탈한 웃음을 응. <웃음> 짓고 쫓겨나간 것 같아요. 응.